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 쌤이에요 오늘은 하루 3분 주산 11차 1의자 자리 하하기의자자보수에에서5이이는수수연연해해보습습다 1의 자, 지지부터하하씩해해볼요요지지지지 뽀뽀 고 먼저 저 36을 놓습니다 36 더하기 9 더할 할수 없죠 더할 수 없으니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여기에서 5를 더할거예요자 여기 4밖에 안남았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여기 잘 보세요 40까지 됐죠 앞자리 올리고 동시에 보수 빼주고 그래서 답은 50 입니다 다음 27 27 더하기 8을 놓습니다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거기에 다 4를 더할 겁니다 자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7에 대한 보수 3을 빼주죠 다음 더하기 9 여기 잘 보세요 더할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잘 보세요 이렇게 앞자리 올리고 4에서 1이 50이 됐죠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하니까 55 다음 38 38 더하기 4를 하겠습니다. 더할수 없네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4에 대한 보수 6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6을 더 하겠습니다. 더하기 6. 다음 더하기 8을 하겠습니다. 자, 8을 더할수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어떻게 할지 앞자리 올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앞자리 올리고 80에서 더할 수 없으니까 50을 활용하면 되죠?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8에 대한 보수 얼마죠? 8에 대한 보수 2를 빼주니까 56. 알겠죠? 자, 여기 49에서 50으로 넘어가는 거잘 해야 돼요. 40대에서 50으로 넘어가는 거요 자, 여기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49에다가 8을 더해 보겠습니다. 8을 더하면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그쵸죠 여기 이 부분 잘 보세요. 앞자리 올리고 보수 8에 대한 보수 2를 빼주고 알겠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46을 해볼까요? 자, 더할 46에다가 4를 더할 겁니다. 자, 여기서 4를 더할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역시 앞자리 올리고 4에 대한 보수 얼마 6을 빼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오늘은 10일차 10의 자리 더하기 1의 자리에서 보수 50이 넘는 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